나는 살고 싶다.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다. 어제 주식을 팔지만 않았어도 1,300만 원은 건질 수 있었는데 시일에 쫓겨서 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지금 심정으로는 누구도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은 매일 5에서 6시간씩 한다리면 80만원 정도 준답니다. 하루 차이로 나의 마지막 원금 1,3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냉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왜왜 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피해 준적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아 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날 쳐다보던 내 새끼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의 인생이 불쌍합니다. 살고 싶다. 누구에게라도 부여잡고 싶다 살려달라고. 1억 5천만원.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채무. 남은 내 인생 전부를 팔아서라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황폐해진 정신과 몸뚱아리만 남은 나를 누가 사랴. 초롱초롱한 내 새끼의 눈망울을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 고통이며 날이 밝아오는 것이 숨막히는 현실이다. 아이의 손을 놓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섭다. 하늘이시여. 제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솔직한 저의 경험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9년째 접어듭니다. 그동안 천만원 가까운 손실도 있었고, 1년이란 시간을 오로지 주식에 미쳐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진정한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늘 신기루처럼 마음을 들뜨게 하고, 노력하면 될것 같은 환상에 빠져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번번이 그런 이상을 물거품처럼 흩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릴 수 없어, 실질투자는 자제하고 주식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공부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몇 년간의 공부와 모의 투자를 시작한 후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기를 몇년 이론적으로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좀더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대략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봉을 통한 매매, 주가지수 분석을 통한 매매, 저 PR, 저 PBR 고로 종목 매매, 일정 금액 매매, 분산 투자, 관심 종목 설정 후 투자, 기 투자했던 종목 재투자, 분할 매매, 1만원 이상의 종목 투자, 거래량 10만주 이상 종목 투자, 주식 보유기간 늘림, 난직은 우량주 투자, 계략 이런 원칙에 의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매에도 원금 손실은 난 상태지만 이제까지의 결과를 반추해보면 수수료를 주고 남을 정도의 수준은 된것 같습니다. 최근의 매매 내역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늘 배우는 모습으로 주식 투자를 즐길 생각입니다. 한순간에 1억 천금보다 평생의 재테크 수단으로 삼을 생각으로 주식 투자에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의 마인드 데이트레이딩, 굳이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 없이 단기 매매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걸로 정의를 하자고요. 데이 오래 하신 분, 이제 얼마 안된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트레이딩 저도 공부 제법 했죠. 그러면서 그 전엔 테크닉에 연연했죠. 그게 기법의 전부인 줄 알았죠. 주식학년에도 가보고 죽어라 메모하고 어찌나 열성적이었는지 전 급등한 차트 1년치 다 프린트로 뽑아서 보관 중이죠. 저보다 더한 분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이 관점 저 관점에서 생각도 하고 분석한답시고 난리쳤죠. 그리고 호가창에 미세한 뭔가를 느끼면 초단타 매매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전 장중 6시간 화면 녹화에서 관찰해 본 사람입니다. 그 뭔가가 있나 해서 어찌하였든 너무 조급하게 돈에 연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트든 장투든 실력 갖추는데 3년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수 찾아 댕기시는 분 저도 전국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기법의 핵심이 뭐가 있나 해서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싸그리 다 얘기해도 절대로 그 사람의 100%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소스만 얻는 겁니다. 책 보고 이론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책요? 저책 100권은 우습게 봤습니다. 초창기에 한참 공부할 적에요. 그런데 우후죽순이죠. 책은 소스만 얻기 위한 간접 경험의 도구일 뿐. 실전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책에서 손절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매매하면서 공포, 희열, 두려움, 기쁨,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데 책 내용이 들어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흔히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동물이죠. 감정은 본능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의 개념을 겪으면서 살아왔기에 돈에 대한 인간의 본능도 거의 공식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차트에만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인간의 이성이 있어 본들 결국 본능이라는 감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 아주 집약된 곳이라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세력들 차트 만들어가는 것도 심리적인 공포와 희열을 적절히 이용하죠. 가령 남의 돈 맡으면 말린다든가 도와준답시고 돈 맡겼더니 까먹고 뒤통수 때리고 뭐 당연한 공식같이 느껴지네요. 저도 남의 돈 맡아본 적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 내 돈으로 굴려서 손실난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 밤에 잠도 잘안 오더군요. 떳떳하게 살던 내가 남의 돈으로 인해서 겪는 그 스트레스 말도 못하죠.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뒤통수 수도 없이 맞았지요. 주식하면서 주식하는 사람한테요. 돈을 벌겠다고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이곳처럼 심한 곳도 드문 것 같습니다. 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과 본능이 그런 결과를 유발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단기 매매일수록 자신의 분석에 대한 결론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빚내서 주식하지 말라는 둥, 여유돈으로 주식하라는 둥, 남이 돈 맞지 말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최소한 안정적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인드를 다듬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 같은 돈 가지고 주식하는데 어떤 사람인들 공부 안하고 어떤 사람인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몰입이 감정의 몰입도 함께 수반하는 것이 모든 투자자의 문제겠지요. 당연히 모니터 보면 피가 마르고 긴장되고 감정이 무개입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집중과 감정의 몰입. 그러나 성공한 투자자들 다 하는 애기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죠. 감정은 절제하고 집중은 하고 이 규칙을 지키려면 마인드를 다듬기 위한 노력은 아마 고통보다 더할 겁니다. 뻔한 고정관념보다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수많은 개별적 사실을 공부하다 보며 알게 되는데 이것들을 마인드와 더불어 조합을 하는 것은 시행착오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나의 열정이 결실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원하는 수익 이루시기 바랍니다.